장마철도 돌아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헤어어을 오늘 약간 이제 수정하려고 제가 이제 백화점 매장에 나왔어요. 이제 이제 장마철 되면은 제가 오늘 이거 헤어 로를 마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철 되면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다축 쳐지잖아요. 부시시해지고. 그게 네, 제 거예요? 네. 네. 좀시어지 어 그렇게 머리 하시니까 이쁘다 진짜. 네, 네. 그요 핀으로 이렇게. 아진 이렇게 되는구나. 예쁘게. 네. 예쁘네. 제가 오늘 제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이쁘게 한번 만들어가고 가볼게요. 네 이제 볼게요. 이것도 딱 맞춰 주시면 네. 이제 이 이것도 똑딱 이것도 접다 네, 네. 음.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어떤 분들도 이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싫으시면 난난 좋은데. 네, 아, 네. 이렇게 긁어 주시면 아, 되거든요. 아뭐살 살게 쓰실래면 그냥 어서쓰시면뭐딱 똑같죠? 네. 네. 우아해. 네. 좀좀 <웃음> 우아해요. 어. <웃음> <웃음> 우아거게잘 나가요. 내속 가까봐. 어? 그냥 아 한국 가세 이렇게. 몰라요. 어, 뭐뭐 그것도 가까봐. 뿌리치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한국 가. 괜찮지.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뒤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그 손질해온 제가 헤어웨어를 오늘은 착용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 상태가 굉장히 축 처졌죠. 요즘은 이제 장마 때가 이제 오려고 해서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는 날은 이제 제가 아무리 머리를 예쁘게 드라이 하거나 해도 한두 시간 있으면 어,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머리가 제가 축 처져요 그리고 제 머리가 약간 이제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푸시시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헤어웨어를 한번 착용하고 나가 보려고 해요 제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제가 이거를 헤어웨어를 지난번에 손질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탁탁 털어요 거기서 매니저 언니가 손질을 너무 예쁘게 해줘 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매니저 언니한테 너무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톡톡 털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마를 맞출게요 제 가르마랑 이거랑딱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똑딱핀 있거든요 들리시죠? 이렇게 뒤에도 있어요 근데 뭐 뒤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뒤에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지금 제 머리가 아까보다 훨씬 좀 풍성하죠 제가 이제 이 머리를 제 머리랑 같이 읽을게요 이 머리가 이렇게 뒤집힌 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그냥 하시고요 싫으시면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발랄해 보이고 싶으면 좀 이렇게 뒤집고 아니면은 제가 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빗어서 제 머리하고 같이 제 머리 색깔하고 다 맞춰 주셔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같이 이렇게 빗어요 저 아까 여기 신머리 있는 것도 얘가 이렇게 이렇게 다 가려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렸죠. 이제 바깥으로 하고 싶으면 바깥으로 하고 많은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말았어요. 이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 머리하고 이 머리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봤어요. 더 자연스럽게 조금 하시고 싶으면, 요런 핀을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 주 핀이 조금 크면은 더좀 자세하게 보일 텐데, 귀가 지금, 제 머리하고 색깔도 맞고 똑같죠? 이렇게 해서 제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제 머리가 좀 푸시시한 머리를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하게 제가 이제 헤어웨어를 한번 이렇게 착용해 봤어요. 어, 이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팍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탁 착용하는 거라 뭐 이렇게 가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렇게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